오케이 해보겠습니다. 따라하려고 그러 <웃음> <웃음> 어? 이렇게 동그랗다고? <웃음> 잠깐만 아 사람이 아니었네 내가 줄게 그것밖에 아 이런 빨리, 빨리 빨리 빨리 지수의 별명은 어 근데 이거 좀 충격적인 답변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? 지순미 이게 그 멤버들이 지수 언니 지수 언니 부르다가 짧아져가지고 지순이라 부르더라고요 시스츄 지수 미스츄 이그 정도면 은점줄수 있잖아 블링크 블링크입니다 블링크 <웃음> 어, 네 일곱건대 네. 어, 어 내가 쓴 이거 저희 집에 있습니다 어 진짜요? 이이 네. 종이비행기? 직접 쓴 종이비행기 편지 제가 갖고 있어요 내 건데 <웃음> 건드려요? 네. 건드렸다 아 진짜? 톡 쳤다 어, 톡 쳤다 어. 돌아본다 톡 쳤다 다 같이 어 같이 들어 데려간다 안 오네 <웃음> 안 간다 <웃음> 뭐라고 이게 먼지, 동글동글 먼지. 물기가 그래? 생긴다, 동글동글. <웃음>